300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 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18미터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킥을 해서 다른 순서에 넘겨줘야 할 그런 어, 판단을 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축구선수의 운동량은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센터백의 경우 한 경기당 평균 10km를 뛰는 데 반해 스트라이커는 10.9km, 미드필드는 약 13km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6월 2 0 1 9년 손바꿔 들어가잖아. 어, 그게 뭘 잘하는거냐. 공에 체중을 잘실어는거야내 몸을 얘한테 전달시켜주는거야. 드래곤볼에서 온기억을 같이 하는것처럼 공에다 내 체중을 실어주면 돼요. 그러려면 맞는 부위부터 우리가 좋아해요. 매니저님은 계속 넓은 면적으로맞 차요. 넓은 면적으로맞 차요. 근데 우리는 첫번째 맞는 포인트가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발가락 쪽도 아니고 완전 발등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서 자세를 낮추면 돼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웃음> 돼요 약간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중이 여기 실린 거야 내가 75kg인데 고 75kg에서 살려 근데 그냥 차면 한 15kg 밖에안 실린 거야게게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자 공을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거랑 뭐가 더 강하겠어요 그죠? 그 발모양 어떤 데를 맞춰야 될까 이제 발끝에 맞춰야 될까 제일 깊숙한 곳에 맞추면서 자세를 맞추면 공이 안 돼요 자세를 안 맞추니까 뜨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묵직하게 기성용 슈팅이 나오는 거야 기성용이 이공 밑에다가 발을 정말 잘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자세까지 낮으니까 공이 안 뜨고 묵직하게 떠자세가 중요. 그래서 체중 여기 맞으면서 내가 체중을 앞으로 딱 쏠리면은 그냥 직각 슈팅이야. 넓으면서 면접, 넓으면서도 좋아요. 그 정확하게 갈 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게 완전 발목 가까이 들어갈 거. 발목 가까이 들어가면서 이게 낮춰지지 않으면 이 슈팅이 안 나와요. 묵직하게 들어가면서 체중까지 실을 실을 이렇게 가져가려하지 고 마세요. 다음 동작들이 그 발이 바로 착지 가되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유지가 돼야 돼 네. 이걸 거이 해야지 뭐 호날두 무해전 하든 지 해야지 충전을 네. 해야 네. 네. 돼 뒷발부터 힘 그냥 체중이동 이렇게 하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이 네. 정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꼴때에다 그냥 총맞춰라 생각하고 쳐보세 무게감만 있으면 돼 세개 차를 타서 막 놀려고 하지만. 뼈, 일자 라인이 없는 데 그럼 보통 일자로 잘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끈을 잡아주면 는 돼. 이렇게 일자. 딱이 발등의 대각선 옆 부분 을 찬다고 하면 돼. 이렇게 차에 어떤 자세에서든 킥이 나오게좀또 정확하게 잘나오고두 번째, 스텝. 스텝은 보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슈팅하고 이럴 때 보면 은잘뭐 주먹 하나 이렇게 잡, 잡으려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또 벌어져서 한이정는 거? 볼 하나 <놀람> 공간. 볼이야. 요새 볼 하나 공간 정도의 스텝이라고 하면 돼. 볼 하나 공간. 뭐, 자, 이 정도. 마지막은 아까 이 친구 킥할 때 보면 골이 어떻게 가죠? 잘 맞을 때잘 가는데 볼이 이렇게 가죠? 이게 스윙 궤도가 내가 스팅을 이렇게 차니까 그런 거야. 스윙을 이렇게 차니까 지금 발가 어디로 가야지. 발가 봐봐. 발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자. 차고도 이렇게 쭉 밀어줘야 돼요. 이쪽으로. 지금 발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좀. 천천히 갔을 때 갔을 때. 자, 이필 반대 자, 볼이 그렇게 빨리 가야 빨리 전환되니까 그런 키를 찾는거예요 비트 <목소리> 뜨는거는 아래를 찾아야 되는거고 볼을 낮게 간다고 생각했으면 약간 위로 찾아야 되는거예요 실제 연습안되 우리는 포차때하 옆으로 밀어붙이니까 옆으로, 옆으로 연습을 하세요. 옆으로 서한한 45도 각도에서 들어가면서 포인트가, 높게 차는 킥을 할 때는 스텝을 약간 뒤로 빼서 킥을 차주고 낮게 킥 차는 거는 조금 더, 조금 더 스텝 을 앞으로 가져 이거. 이렇게 잘 차다 보면 이게 슈팅도 돼요. 낮게 세게 빠르게 가니까 이것도 슈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스텝을 맞출 때 계속적으로 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맞추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Basically, uh, run up and hit it in just as flat as you can, and as little spin as you can, maybe a bit of topspin to get it up and over the wall. And hopefully, the air moves the ball and deceives the keeper a bit. Do you reckon you can try one? Try? Yeah. <laughs> let's let's let's just give one a go. Here we go, guys. Ready? On my whistle. your foot are you really hitting it with? Mainly just the thickest part, of your foot and your laces, yeah. just to try and get that, as I say, a little bit of topspin, but... Sure. A classic style free kick. Yeah. It's more power-based and you can get that curl behind it, but this kind of throws all that out the window. Yeah. The ball moves so much that it just confuses the goalkeeper. You don't really need to hit it too hard, I think. The harder you hit it, you don't get control of the ball, so I think if you hit it at just a decent pace and let the ball move with the, with the wind instead of it going through too quickly, then you get more movement. Right, on my whistle. That one t h a t o n e I like that one. I like that, that, that, that one, that was good. Okay, so we're gonna go through that now. What did that one say? So that one we've gone for 59 miles per hour. We've got the spin on that. You don't need to hit it hard. Yeah. And everything else did the work. So I still can't believe I'm saying this, but that was how to take the perfect knuckleball with Gareth Bale. Gareth, thank you so much, mate. You're welcome. That is how I feel when the mirror shows me a stranger. Yeah. the center of the ball. Finally, follow through straight towards your target. Consistent, powerful, and accurate shooting requires many hours of practice. Try shooting the ball with little to no spin. The most powerful shots have very little rotation on the ball. Now just a couple tips to think about for real games. First, touch the ball to the side before you shoot. Touching the ball to the side allows you to around the ball, helping you get better contact with the top of your foot. Second, aim. Most goalkeepers won't be able to reach a decent strike into the side netting. The side netting also provides a clear visual target, helping you pick your spot.